지금 연애 나한테 걸리면 원콤임.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아니요. 아저 그럼 진짜 캐리 할게요. 저저텔안 들어요. 그럼 내가 늘? <웃음> 왜 요네네? 아니 요네 요네는 딜을수 있죠, 근데. 아, 이 새끼 오늘 말존나 많네, 진짜. 아. 오늘 뭐발말못 해서 뒤진 병 걸렸어요. <웃음> <웃음> 좀 막판 이기자. 그만 떠들고. 어? 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 승률 아니, 5할은 넘겨야지. 두어 했는데 장인조인데 5할 넘겨야지. 알았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왜냐면 나도 오케이. 나도 지금 승률 5가안 된다 말이야. 뭐 이지 1렙 요네 대 1렙 플레드 누가 이겨요? 그래 어떻게 하러? 연애 처음 만나보는데? 아니, 난 몰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당신이 알아야지. 아니, 난 모르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왜못 만나봤어요? 탑은 안 오니까, 연애로. 왜 싸워? 싸우지 마봐, 얘들아. 이기자 입하는 좀 이기자 입하는 좀아이 오. <웃음> 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클레드가 Q 지르면 이렇게 하는데? 저쿨 길잖아. 22초인가? 아, 이도자도 잡았죠? 어때 다저죠 저도 저도 저문저문 저도 저도 어라 저도 저도 못도 저도 저도 저도 미드 미하하겠고 아, 이건 엉다고 플래시까지 써 가지고 대단한데아리잖아요 아따가. 아. 대단한데? 아따 아, 아, 봐. 아. 아, 아. 아, 왜 믿으시 느껴요전태 같이. 아니. 아니 <웃음> 아, 씨. 아, 낀게 아프다고요. 아, 겁나 느끼네, 저랑. 아니, 아프다고요. 아, 맞 맞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고지 말이라고 하냐? 혹시 살보시 클레드라고 들어봄? 아니요. 뭐요? 탭 한번 눌러보세요. <웃음> 이목식미토스 캐내냐 눌러보.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아까비 하이크 <이거. 웃음> 궁극기만 쓰면 돼. 식사는 <웃음> <웃음> <웃음> 타워만 때리면 되고. 요네, 요네 지금 배 쪼라서 미년도 안 먹거든요. 이그사너 <웃음> 포식자는 그냥 빠졌어. 그 <웃음> 그냥 과감하게 해봐요. 어떻게 한다고 어우게 됐나? 아, 않아, 진짜 코시없다며있 는데 코리이짧 응. 아서 그런가? <웃음> 어, 가지고그래이정도 아, <웃음> 이건 컷 아, 무서워. 어, 칼 무섭겠네. 클레드! 팔봉 클레드! 데미지 미쳤다고! 아, 개꿀. 너 아, 새도 있어. 아, 전배도 있어. 너한번 아, 하자. 아, 가자, 또 먹으라. 간다, 간다. 뭐가다 아, 가자! 아, 아, 잡았나잡았나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아탑한다이 실화야? 는데들어요 아니지, 아니, 불안하다고 해줘. 제가. 야, 이런. 이거 이거 스카로 잡자. 잘가 에이안 죽어요. 아안 죽어. 지금 요네 나한테 걸리면 원코밈 아니 이거 아니 이다 <웃음> <왕걸리. 웃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갔는데, 어디가냐고! 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스파. 아, 예, 아, 먹은 잘했어, 잘할수 아, 아니, 먹여야 돼, 이제 쟤.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뭐가 많구나. 요네는 잡음. 잡음잡음잡음 빗잡음. 여기 있어! 기랄. 와, 공 쳤는데 끌려갔어. 와.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안 돼. 우리 지 성장이 안 돼. 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힘드네. 내려요, 그, 세상에 제일 느리긴 한데, 아, 시간, 시간을... 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나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이 목... <웃음> <웃음> <웃음> 어, 너무 커. <목소리> 야, <수고파>. 아. <목소리> 와, 와, <목소리>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한 와, 번 와, 와, 번 와, 와, 유유 와, 와, 와, 어 껴넣고 처마한 어디로 가? 어. 나이스. 아, 이거 암살 가능하냐? 나 평생 기다린다 Bare. 그냥 여기서. 죽어 버렸네. 아 씨발 진짜 아니. 괜찮았어. 나이스. 개꿀. 아그다운도 없지. 다음버데 어,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쩝버데 진짜. 야. 재밌었다 게임. 응. 아,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토님 지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생했어요. 맞아, 맞아, 진짜. 안녕.